안녕하세요. 올댓바스켓 이노진 코치입니다. 오늘은 레이업이 왜 안되는지, 어려운지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좋아요. 보통 우리 선수들이 왼손 레이업을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레이업에서 연습을 할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팔 동작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보통 팔 동작에서 힘으로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접어주면서, 접어주면서 팔로 던져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던지기보다는 팔꿈치를 접지 말고 쭉 펴주면서 마지막에 손목으로 마지막에 손목을 살짝 이용해서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스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른손 레이아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왼발로 점프를 해서 손과 같은 쪽 발이 나오게 던지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 이유는 오른손이 나갈 때 오른쪽 어깨가 나와주는 편이 좋은데 만약 왼발이 나오게 된다면 몸이 틀어지기 때문에 왼발로 점프를 해서 오른쪽 면 자체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왼발로 점프를 해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 드리블 스텝을 굉장히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오른손 드리블 할때 보통 드리블 스텝을 왼발에서 왼발이 닿을 때 튀겨주게 되는데 여기서 발을 보시면 발을 튀기고 한발 두발 후 점프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스텝이 맞춰지기 때문에 드리블 스텝을 맞추는 것이 레이업을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스텝까지 맞추고 팔도 잘 폈습니다. 스텝까지 맞추고 팔까지 잘 폈는데 미리 하다가 떨어진 다음에 던지려고 내가 점프하고 를 떨어진 다음에 혹은 정점에서 다시 손목을 쓰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억지로 힘을 쓰게 되고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가장 편하게 레이업을 할 때는 내 진행 방향에 맞춰서 손을 가볍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골대가 옆쪽에 있다고 인식을 하여 옆으로 던져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수비를 피하기 위해서 옆쪽에서 던지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 편하게 앞쪽으로 들어주면서 가볍게 놓고 내려오는 동작이 기본 전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을 옆으로 빼서 던질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우리가 손목의 스냅이나 팔의 스냅을 이용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도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은 어깨를 빼면서 앞으로 앞으로 쭉 빼면서 던지는 동작은 괜찮지만 지금과 같은 동작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범을 보일게요. 네 오늘 레이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지금 알려드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스텝과 손의 동작 그런 이론들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파생적인 동작들이 존재합니다. 항상 이게 맞다고 볼순 없고요. 항상 상황에 맞춰서 변화된 동작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배워본 기본 동작들에 대해서 왼손도 똑같이 적용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왼손 레이업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하셔서 좋은 왼손 레이업 성공률로 성공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ght And look at this. See, that's a discontinued dribble in my book. Fultz, a trio of Lakers, and he scored through and around them. Look at this uh, dribbling act by Fultz. Look at this discontinued dribble. There's a rhythm to your dribble. When you hold it up out of there, a little Speed. too long. Irving, working on Thomas, gets around him, up under and in. Oh, wow. Tonight in Sacramento was 77-70. We're going higher tonight. Spinner. third found the first six plus minutes here. Look at that.